안녕하십니까. 의왕시장 김상돈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에 적극 동참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행복한 새로운 의왕이라는 비전을 갖고 출범한 민선 7기는 약속한 6대 분야 55개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현재 55개 공약 중 24개가 완료되어 43.6%의 활성률과 평균 추진률은 76.3%를 나타내고 있으며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로청소년들이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호일동에 지상 15층 규모로 건립 중인 의왕호일청년주택은 금년 말이면 입주가 시작됩니다. 지난 3월 준공한 제1산업단지인 의왕테크노파크에는 향후 60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하여 기존 일자리 외에 약 1,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제2산업단지 호일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내년 착공하여 2024년 9월 중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운 벨린의 도시지원시설은 호텔 및 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토지 매각을 이달 중 추진하여 부족한 자족기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초평지군의 도시지원시설에는 유망기업 600여개 업체가 입주하는 첨단 지식산업센터가 내년말 착공하여 2023년 말에 완공될 예정인데 여기에서도 약 1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우리시가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GTX-C 노선은 국토부에서 사업방식을 수익형 민간투자방식인 BTO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최종 노선 확정을 10월로 연기하고 11월쯤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의학력 정차의 당위성을 전방위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하는 등 최대한 수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